트리 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뷰는 계층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출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트리로 검색해 보면 트리 뷰가 나옵니다. 트리 뷰를 선택해서 화면에 그려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Inner XML로 변경합니다. Add Child로 하나를 먼저 그려주고